오늘의 메뉴는 지점토.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 너무 아름다워서 크게 한입 먹었는데 아 이건 좀 아니지 홍삼. 홍. 홍. 안녕하세요 홍사원님입니다. 오늘은 짠 지점토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? 노란색 먼저. 간이 하나도 안돼 있네, 진짜. 무맛, 거의. 향만 조금 나고. 와, 힘들다, 이거. 아 <웃음> 아니 이게 오늘은! <웃음> 그래! 이건 당근이다! 맛있는 당근!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단맛이 강한 제주 당근이다! 이건 샐러리다. 아, 샐러리 받았잖아. 잠깐만. 뭐이 초록색 맛있는 거? 이건 파다. <웃음> 지금 이 입을 깔끔하게 해줄 파다, 파. 아주 싱싱하고 신선한 대파. 어, 신선해. 얘는 얘는 뭐라고 하냐요? <웃음> 얘는 플라스틱이다. 이래서 <웃음>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아주 물렁물렁한 플라스틱. 어우 더 먹기 싫으네 이렇게 하니까. 아 몰라. 아. 자, 여기 뒤에 있는 걸다 먹었으니까 앞에 거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아 이거 뭐냐면은 치즈거든요, 치즈! 찢어먹는 치즈인데 엄청 비싸요 일단 100g에 8,000원 <웃음> 한우요 한우! 1플러스 등급! 근데 아 치즈 맛있잖아요, 찢어먹는 치즈 근데 얘는 간이 진짜 단 1도 안 돼있어요! 짠맛이 아예 없어! 그냥 치즈인데 이게, 아, 어, 와, 이거 힘드네. 그러니까 거의 약간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 같아. 아이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어디 음식 같은데 치즈를 끼얹어서 뭔가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치즈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여운이는 안 먹더라고. <웃음> 처음에 이거 보더니 뭐야, 이거 엄청 예쁘다! 막 이러면서 먹고 싶대요. 그래갖고 이거 빨간색을 하나 줬거든요? 딱 먹더니 지점토 같아. 어, 지점토 아니야? 혹시 치즈가 아니라? 치점토같아! 치점토같아, 그지 어때? 웨 어, 맛있어? 맛없어? 저 줘봐! 웨 그래서! 어... 이거 뭐 어디 치즈에서 짠맛이 1도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색깔 낼겸 해서 올려먹는 치즈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! 그래서 여운이가 도저히 못 먹길래 저는 이걸 피자 위에 얹어서 먹었거든요? 홍플러스 채널에서 봐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! 안뇨홍!